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저번에 메이크업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물광 입술 메이크업도 한번 가지고 온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이제 요청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DM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로도 어, 입술 항상 많이 좀 물어봐 주시거든요. 뭐 발랐냐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자주 하는 입술 메이크업.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어, 다른 부분은 다 화장을 하고 왔고 여기만 입술만 메이크업을 할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아쉬운 게 마스크를 계속 우리가 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마스크에 계속 묻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마스크 끼고서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메이크업은 아니긴 하거든요. <웃음> 어,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얼깡샷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입술 메이크업이니까 좀 땡겨서 갈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거 페리페라 짜잔! 이거는 사실 제가 진짜 완전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틴트들이 색이 좀 약간 진한 게 많기 때문에 은근 연한 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발색이 엄청 심하게 되지도 않으면서 뭔가 쌩얼에 발랐을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는 색이라 가지고 진짜 좋아요 이 제품. 이게 뭐냐면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핑크 맥락. <웃음> 여기는 이름이 항상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핑크 맥락 이란 제품이고, 요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랑 한 가지 색깔을 더 샀어요. 좀 빨간 거. 근데 요거 두 개가 제 지금 최애예요. <웃음> 그래서 요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얘만 발랐을 때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윤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퍼뜨려서 그다음에는 짜잔 이거는 이제 에뛰드 플레이 101 펜슬 5번 제가 정말 많이 많이 쓰고 이거는 몇 번이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갖다가 이게 제 이제 피부톤에는 여기 입꼬리 그리는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꼬리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올린다는 느낌보다 약간 가로로 조금 더 길게 빼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 옆부분 아랫입술에 이런 식으로 입술 라인을 조금 잡아줍니다. 그 다음은, 짠, 요거는 그 입생로랑 407번, 407번 색깔이에요. 약간 뭔가 탁하면서 그 말린 장밋빛 색깔인데 요거는 조금 더 다크한 그런 느낌이에요. 됐으면 이제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 로맨 이게 워터 글래스팅 워터 틴트거든요. 작년에 나왔던 제품인데 어, 이거 진짜 되게 좋아요. 자주 못 발라서 아쉽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짠!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제가 이렇게 자주 하고 다녀요. 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두 번째 또 다른 제품들 사용해서 다른 입술 메이크업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코랄 느낌으로 조금 더 해볼까요? 요거요거는 이제 코랄 소환 <웃음> 코랄 소환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 가지고 얘로는 진하게 해줄 필요는 없고 그냥 입술에 기본 색감만 입혀준다고 생각하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발랐으면 이번에는 이거 더... 뭐였지? 아유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서 귀엽다 아, 투쿨포 스쿨 이거 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가장자리 라인을 좀 약간 이거 갖다가 살짝 죽여줄 거예요 색감을 이걸로 약간 더 오버립 해주시면서 좀더 통통한 그런 입술 느낌 만들어주고 입꼬리는 선택이에요 사실 저는 조금 더 그려줄게요. 아까 그렸던 게좀 남아 있어서 여기다가 이번에 입생로랑 요거 400 416번 요게 색깔이 그렇게 예쁘답니다. 이 색깔이 원래 그렇게 코랄빛은 아닌데 많이 안 해주면 발색이 막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색감들 좀 살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도 되고 여기서 좀더 글로시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 아까처럼 롬앤 이거 글래스팅 워터 틴트 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코랄빛이 많이 돌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맞춰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반딱반딱 거리는 입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웃음> 예쁘긴 진짜 예쁜데 여러모로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게 막 머리카락도, 머리가 이렇게 길면 은잘 달라붙기도 하고 마스크 끼고서는 사실 너무 끈적끈적거려가지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웃음> 많이들 물어봐 주셔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봄이 다가오니까 이런 거는 사실 봄에 하면 정말 상큼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과즙 메이크업 이런 느낌? <웃음> 하여튼 입술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